하나, 둘, 셋, 예! Yeah. 임 e yeah.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. E e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팬 사인회 겸 미팅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또 왔는데 네. 정말 오랜만에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yeah. 그죠 굉장히 좀 기대도 됐었고 yeah. 한편으로는 사실 좀 걱정도 됐었어요. 왜냐면 너무 yeah. 네, 네. 오랜만이다 보니까 음. 언제 또 어디서 볼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좀 후회 없는 시간을 어, 서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말을 원하면잘기 이렇게 쿵 하시는 거 해야죠. 자, 저 오늘 응. 결혼식 다녀왔어요. 오늘 행사 뛰고 오네 네. 오늘 행사 네. 뛰고 왔어요. 또! 자! 다 같이 좋다! 부를게요! 자! 셋! 네. 진짜 좋았어? 결혼식. 진짜 네. 좀.. 네. 좀 영감, 행사처럼. 영한 분들 어. 많이. 아 좋다. 네, 저, 요즘 뭔가 결혼식이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와가고 신랑 분이 막 이렇게 이러면서 어. 등장하시더라고요. 는 저번에 이제 내가 정말 친한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축가를 갔어 상이 형이랑. 상이 형은 팝송을 준비하고 우린 첫사랑을 터트려. 첫사랑부탁 해도 약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리듬도 타고 해야 되는 노래잖아. 그래서 나는 형 자체가 그래도 내 나보다 좀 많긴 하지만 형 친구들이 많이 오겠지 이러고 갔는데 다 어르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힘들어요. 그럼 그러면은 저거 이제 시원하기 힘들지. 그저 형은 거기서 이제 갑자기 팝송을 부르고. 아. 그고 둘이 첫사랑부터 키운 막날 내 파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아 이거 좀 약간 사는을 근데 다행히 좀 아, 네. 형이 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럼 아, 네. 그럼 지신랑 아, 네. 친구가 좋아하면 응. 끝이야. 진짜 정적이었어요. 나의 설레네요. 뭔가 오랜만에 팬데볼 생각에. 형장이 제 슬로우이 사라지게 했잖아. 왜 이렇게 절박하게 문제를 살게 까 하는 줄 알아. <웃음> 이 아비를 돈을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? 정당하게 해야 되겠고 안녕하십니까조커니다니다좋 조커 같은 삶을 다다좋 하면 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그 외형적인 그런 멋스러움이 있는 것같아다좋습이다 좋습니다 어, 아, 물론 밤죄는 정동화되면 안 되지만 음, 그가 행하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도움들이 있어요. 그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왜요? 춤을 춘다던가 그 아주 멋있는 왜요? 것 같아서 조금 좋고 머리를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형, 어, 가만히 다녀왔어요. 이번 뮤직비디오? 기쁜지.. 아, 오랜만에 만나셨는지. 몇년 만에 만나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만나죠. 웃음> 아, 일단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쁘기도 하고요. 또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그동안 기다려 주 우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담겨있어요 지금 어비어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<웃음> 날씨가 요즘에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감기를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좀 생일이라는 의미가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려고요. 응. 저를 위한 날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낳아주신 날이고 응. 생일이라고 뭐 딱히 응. 오늘 응. 뭐가 하고 싶다 이러, 이런 건 없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. 응. 제어병이뭐가 응. 좋은 거 사주겠죠? 치킨 응. 맛있... 한 마리 사줄 좀 사달라고 응. 해야겠어. 응. <웃음> 맛있는 거좀 사달라고 하려고요. 태엽이 형도 뭐또 좋은 선물을 또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, 갑자이되게안좋지 좋겠죠? 하나, 둘, 셋, 위 이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. 하 어색하신가요 여러분들? 네. 네. 네 알겠습니다. 이해할게요. 네. 여러분 저희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? 네. 저희도 좋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n g a n 힘들죠, 그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걸 가지고 조금 한분한분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얘기하려고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.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우리 보이밴드 임팩트를 소개합니다. 네, 4월 달에 유럽을 거쳐서 네, 두바이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또 어디 갔죠, 우리가? 아, 미국 갔다 왔죠. 미국 갔다 오고 우리 최근에 루마니아로 갔다 왔죠. 네. 우리, 우리 세계적인 가수. 아! 오 아! 어, 어, 어, 아! 이가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다